반갑습니다. 초릉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 그동안 제가 쭉 읽어왔던 또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한데, 어, 재개발, 재건축, 투자, 필살기 50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어, 이책 저자가 이렇게 생기신 훈남 정쾌호 소장님이세요. 보이시죠? 어, 저에게 책을 전에 한번 사인을 해서 이렇게 한 권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2018년도 12월 달에 선물로 받았던 책입니다. 어, 정독을 해서 이미 다 읽었고요, 저는. 이렇게 지루하지 않으면서 달락달락 이해하기 쉽도록 어 눈높이를 잘맞춰서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어또 초롱 부동산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초롱 소장의 똑똑한 재테크라는 이 유튜브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걸또 다루는 또 유튜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또 향후에 또 저도 가고 싶은 또 그런 대학원에 이미 계신 또 박사과정에 계신 수장님이시고 해서 한번 이 책을 한번 쭉 1부터 50선까지 끝까지 한번 다 훑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첫 번째 순서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첫 번째 감정평가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경우에 어, 과연 이제 어떤 게 유리한지 이렇게 3.3제곱미터 한평이죠 한평당 천만원인 33제곱미터 10평짜리 물건 하고 그 다음에 3.3제곱미터 한평당 800만원 하는 66제곱미터 대략 한 20평 정도 되는 이제 매물이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감정평가를 받기 전이라 하면 과연 어떤 걸 사야 할까요 통상 어, 아니 소양님 저뭐 자금이 뭐 1억밖에 안되는데 재개발 지역 물건 중에 조그만거 있으면 꼭 연락을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방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 하면 어떤거 사고 싶습니까 10평짜리 평당 1 0 0만원 평당 800만원 하는 20평짜리 아직 감정평가는 나오기 전이에요 이렇게 감정평가 나오기 전 구역이, 나오기 전이면서 좀 핫한 그런 지역이 부산의 대표적인 구역들이 있죠. 뭐, 촉진 3구역, 뭐, 우동 3구역, 그 다음에 뭐, 서금사 A구역, 그죠? 그리고 괴정 5구역, 뭐, 기타 등등. 어, 굉장히 핫한 지역이긴 한데, 아직 감정평가는 받지 않은, 뭐, 복산 1구역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몇 개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구역들이 있죠. 그런 구역에 내가 물건을 살라 할 때, 10평짜리 1000만원, 20평짜리 800만원, 과연 어느 게 유리한가, 그거 한번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정말 어느 매물이 유리할까요? 어~ 이 가정을 어, 재개발구역 안에 다 있고요 건축 연도 그다음에 건축 구조 현재 상태 입지 등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그 가정을 한 그런 두 개의 매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감정평가는 두 개가 입지가 비슷비슷해서 똑같이 평당 5 0 0만 원을 받았어요. 하나는 아까 10평짜리를 샀고 평당 1 0 0에 하나는 20평짜리를 평당 800에 산거죠. 근데 간평액은 평당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주거지역이고 뭐 같은 예를 들어 뭐 빌라고 아니면 같은 단독주택이고 어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게더 유리한지 어 앞에 받은 그 물건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어 33제곱미터 평당 1 0만원짜리는 10평이니까 당연히 매매가는 1억원이 되겠죠. 여기 1억원. 그 다음에 20평짜리는 800이니까 800 곱하기 20, 28, 16, 1억 6천만원이 되겠죠. 근데 감정평가는 10평에 평당 평 500을 받았다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평이니까 감정평가액 5천만원. 10평. 그 다음에 어, 요거는 평당 800만원 곱하기 음, 아, 요거는, 어, 스무 평이니까, 스무 평에 평당 오백씩을 하면 요거는 1억이 되겠죠, 그죠? 스무 평이니까, 평당 오백이니까. 요거는 오천이 되고, 요거는 1억이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면적은 두 배의 차이가 있고. 어, 그렇다면 내가 살 때는 요건 1억 주고 샀고, 요건 1억 6천 주고 샀죠. 어, 피를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 이렇게 작은 거는 피를 5천만 원을 주고 산 셈이 되고 이렇게 20평짜리는 분명히 살 때는 평당 200을 사게 샀습니다 그죠 근데 덩치를 다꼽했더니 이거는 결론적으로 평당 6천에 사게 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샀더니 매매가 1억에다가 빼기 감정평가 요거는 1억을 받았잖아요 1억 6천에다가 1.6억에다가 간평액 1억을 뺐더니 요거는 6천 요거는 어, 매매가 1억에다가 빼기 간평 5천 5천만원이죠 그래서 어, 사실은 어, 덩치가 굉장히 이렇게 큰 거를 받을 때는 덩치가 굉장히 큰 물건을 받을 때는 평당 조금 싸다 싶어도 그 전체 평수를 곱하면 실제로는 피를 더 많이 주고 사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 해서 또 덩치 작은 거를 무턱대고 평당가가 뭐 엄청 비싸도 예를 들어 덩치 큰게 평당 800인데 덩치 작은 뭐 5평짜리나 뭐한 10평짜리가 평당 2천을 한다 그 덩치 작다 해서 사는 게또 답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게 저기 재개발 지역들이 어 대부분 그 금융외환위기 오기 2008년 그 이전 그이전에 구역이 지정되고 어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그때 받아서 감정평가까지 받았는데 굉장히 금융 위기 때문에 뭐 대출이 실행이 안 된다든지 이래서 사업이 멈추고 있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뭐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진행을 하는데 감정 평가를 다시 재감정을 받지 않은 그런 구역은 조합은 분양가가 사실 굉장히 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을 싸게 줬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근데 어 그런 경우에는 금방처럼 뭐 이렇게 감정 평가가 나오기 전에라도 어 조합은 분양가도 싸일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다시 뭐 이렇게 사업식 인간하고 한데도 뭐 이미도 감정 평가 나와 있는 구역들이니까 안전하죠. 감정 평가도 좀 싸고 하니까 조합은 분양가가 싸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아 대부분 뭐 조합은 분양가는 평당 뭐한그 정도 하더라, 카더라 그냥 3억 한뭐 5천 전후. 사억초반대뭐 이정도 이더라 요즘은 요런, 요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부산지역은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 옛날에 그냥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했던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어조합원 분양가가 그렇게 싸게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감정평가도 사게 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라든지 아직 아니면 사업식인가를 준비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일반 분양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분명히 아직 조합은 분양가가 어 제대로 이렇게 어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 있기가 쉽지가 않구요 첫째는 어 그러다 보니 흔히 그동안 오래전에 사업신경간하고 조합은 분양가 나온 지역에 빗대어서 조합은 분양가가 얼마쯤 일 거야 이렇게 혼자 계산을 하고 아까 평당 작은 거를 평당가를 잔뜩 주고 사놔 놓으면 막상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있죠 살 때는 2억 가량을 주고 샀는데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5천만원 밖에 안 나왔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뭐 몇백의 갭은 있지만 사업식인가를 나고 어,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감정평가는 5천 정도라서 이미 피를 1억 5천 근처에 돈을 줬는데 조합은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 거의 4억 5천 선이다. 다른 보편적인 구역보다 이미 1억 이상의 금액이 더 높게 어, 조합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서 그 추가분담금 내역이랑 감정평가액이랑 함께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집을 얼마에 사는 게 됩니까? 쉬운 예로 그냥 4억 5천이라 치면 4억 5천 더하기 프리미엄 1억 5천 이미 6억에 사가 있는 거예요. 세금은 1원짜리 하나 포함을 안한 금액인데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어, 어느 정도 그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 할 거라는 어, 윤곽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덩치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를 해서 어, 당연히 덩치도 이렇게 작은 거 사는 게 왜냐하면 뭐 평당 한1 2백이비싸도 덩치가 작기 때문에 다 꼽혀 놓으면 총액의 프리미엄이 작겠죠. 아까 작은 거는 5 0이고큰 거는 6천 치였던 것처럼 같은 감정평가액을 받았을 경우에 맞죠? 근데 분양가가 되게 비싸게 나온다. 그런 지역은 그냥 감정평가액 통보 받고 초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건 나중에 받아보시면 알아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미리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음, 이렇게 어, 초롱소장은 요 지금 정쾌호 소장님께서 올려놓은 이 책을 근거로 어, 조금 조금씩 요 책에다가 제가 보태서 붙일 수 있는 설명이 있으면 같이 보태서 이 책을 근간으로 50선까지 쭉 한번 풀어 봐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정리를 하자면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뭐 말씀드리기가 꼭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어, 정리를 하자면 어, 이렇게 덩치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해서 어, 평당가가 사다 해서 덩치가 너무 큰것 하면 어, 프리미엄 정액을더 많이 주고 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걸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은 감정평가가 나오고 난그 바로 직후에 어, 내 이름표를 딱 달고 얼마라 하는 이름표를 달고 어, 그 이후에 사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 점에는 예를 들어 그 주택을 담보로 집을 팔때 어, 이미 뭐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초기 자금을 아주 작게 들여서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평액이 너무 작다 보면 보통 이주비는 감정평가액의 60% 선으로 나오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작게 받은 그 간평액의 60% 가지고는 세입자를 내보낼 돈이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선순위 대출 상환이 다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생돈을 투입을 해서 세입자를 내 보내거나 그 다음에 다시 또 돈을 더 투입을 해서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될것 같으면 아유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실망 매물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그때를 오히려 기다리셨다가 그그 어그 이후에 살 때는 덩치 큰걸 사는 것도 괜찮아요. 자금에 여유가 된다하면 어 덩치 큰걸 사서 그냥 뭐좀큰 평형을 또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자격을 따져 보시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더 정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그첫 번째 순서로, 어, 이렇게, 책, 재개발, 재건축, 투자 필살기 50선, 이 중에 오늘 첫 번째, 어, 10평짜리와 20평짜리, 어, 어느 걸 사는 게 평당 1000만원과 800만원 중에 어느 걸 사는 게 나으냐를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짬짬이 이렇게 한번 짚어봐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